오늘은 마지막 6강, 컬러 적용하기, 오디오 조절하기, 쉐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영상 편집을 배울 때는 기본적인 효과 적용, 텍스트 적용만 해도 사람들이 편집을 잘한다고 라 얘기했었는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바뀌면서 영상의 색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렌드가 생겼어요. 영상의 색감이란 영상 전체의 분위기를 좌하하는것 그 중에 하나고요. 예를 들어 뭐 새벽의 느낌, 늦은 오후의 느낌 이런 것들을 뜻하죠. 우리가 컬러에 관련된 것은 단순하게 색상 조절뿐만이 아니고 밝기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우리는 컬러 코렉션이라고 합니다. 한 클립의 밝기와 색등에 관계된 보정을 뜻하고요.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시다 클립 간의 색상 차이도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분 색상 변경도 가능해요.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뷰어에서 왼쪽 하단에 이제 요술봉 모양을 눌러주시면 밸런스, 매치, 컬러 인스펙터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각 메뉴가 뜻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밸런스 컬러는 파이널 커 프로 10이 임의로 색상을 보정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보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색의 균형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 이유는 일정하게 촬영되지 않기 때문이죠. 가만히 서 있는 사물을 촬영할 경우는 상관없지만 카메라를 움직일 때그 밝기와 색상이 변경되기 때문이죠. 매치 컬러는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실 시에 사용하고요. 클립의 색을 다른 클립의 색과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이유도 밸런스 컬러와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하게 촬영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컬러 인스펙터는 사용자가 직접 보정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컬러보드, 컬러휠, 컬러 컵스, 휴 세츄레이션 컵스 등이 있고요. DI, 디지털 인터 미디에이터라는 작업자가 따로 있고 색을 잘 알아야 되는 창조적인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많이 공부하고 있는 분야예요. 이제 저와 함께 컬러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가 있는 곳은 다음과 같죠? 지금 뷰어 왼쪽에 마수봉 모양, 아래쪽으로 화살표를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이와 같이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요. 어, 실제로 지금 클립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다시 한번 클립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술봉 표시를 눌러서 밸런스 컬러, 매치 컬러, 쇼, 인스펙터 중에 우선 밸런스 컬러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밸런스 컬러는 이제 파이널컷 프로에서 처음 봤을 었때 색상이 너무 노랗거나 파려했을 경우에 이 중간값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영상에서 노란빛이 많으면 약간 파랗게 바꿔줄 겁니다. 밸런스 컬러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니까 지금 위쪽이 약간 푸르스름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원본 클립과 비교해 볼게요. 원본 클립은 지금 캔에 있는 부분이 약간 노란 부분인데 약간 파랗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해볼게요. DNS 키친이라는 이 벽면을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밸런스 컬러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떻게 되죠? 약간 파랗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간 밸런스 컬러가 혹시 마음에 들지 않으실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있는 인스펙터에서 밸런스 컬러를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내가 보는 모니터가 실제로 색을 잘 음, 해석을 해줄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 수치적으로 정확히 그래프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화면 우측 상단에 뷰 한번 눌러주시고요. 거기서 네, 비디오 스코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제가 플레이를 할 때마다 지금 어떤 색깔이 더잘 나오는지 보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원형 스코프는 어 지금 중간에 있는 값이 이제 균형을 이룬다는 뜻인데 어 왼쪽 으로좀 치우쳤죠 지금 옐로우 계열이 많은 이런 색깔 볼수 있죠. 이것은 좀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고정을 한다라는 방법 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곳을 끄고요. 자, 제가 임의로 색상을 맞춘 적이 있어요. 지금 이 파스타는 스웨덴을 거꾸로 한 이런 식당의 컨셉인데요. 이제 북유럽은 추운 이런 계절이 많기 때문에 뭔가 좀 색상이 빠지 듯한 느낌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색상은, 네. 이런 색깔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휴하고 세츄레이션 커브스를 넣고 매치 컬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바꿨어요. 근데 이 색감을 이제 또 다른 클립에도 다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데네스 키친이라는 벽면을 이와 같은 똑같은 색깔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매치 컬러를 이용합니다. 매치 컬러는 바꾸고 싶은 클립을 먼저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봤던 매치 컬러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잘 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샘플로 할 영상을 클릭을 해 주시는 거죠. 제가 아까 이 파스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타임라인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음, 브라우저에 있어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브라우저는 원본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네요. 자 그래서 지금 전 아까 봤던 이 파스타 보이시죠? 약간 색깔이 좀 빠진 듯한 느낌이 들고 차가운 느낌이 드는 이런 색감을 마우스 커서를 살짝 올려 주시고요 카메라 모양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클릭 한번 해주시면 화면 우측 하단에 Apply 매치가 뜹니다 그럼 이제 이 Apply 매치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어, 이 벽면의 색깔도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처음에 내가 어떤 특정한 클립을 색깔을 잘지정했을 경우에는 한 번에 다른 클립도 색깔을 다지정할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어, 때에 따라서는 카메라가 많이 움직일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색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사용자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컬러 인스펙터라고 합니다. 자 컬러 인스펙터는 밸런스 컬러, 그다음 매치 컬러와 다르게 인스펙터에서 주로 작업을 해주는데요. 마찬가지로 쇼 컬러 인스펙터 라는 메뉴를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니까 우측 상단에 지금 이와 같은 메뉴가 바뀌었어요 원래 우리가 보는 메뉴는 이와 같은 메뉴 인데요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에 삼각형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로 되어 있는 이 삼각형이 컬러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 놓은 것이라고 해요 한번 클릭을 해보면 세 가지 메뉴가 보이네요 컬러, s 츄레이션 a 스포저 자, 컬러는 말 그대로 색에 관련된 거고요. 세츄레이션은 채도라고 하죠. 색의 짙고 옅은 정도. 그 다음 익스포저는 노출 값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밝기를 한번 조절해 볼게요. 밝기는 메스터, 네, 전체 밝기를 조정하는 게 왼쪽에 있고요. 전체를 밝게 혹은 어둡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검은 점은 쉐도우라고 해서 어두운 부분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화면에서 이제 유리 부분 그 다음에 이 블록 사이의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하거나 어두운 게 하는데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밝은 부분이에요. 지금 이 천막에 있는 부분이 너무 밝게 찍겠다 싶으면 이렇게 좀 줄여주시면 밝은 부분을 기준으로 해주고요. 중간에 있는 회색은 미드톤이라서 중간 값을 가지는 거죠. 이제 노출 값을 조절할 수 있고요.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오른쪽 위에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는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초기화가 됩니다. 세츄레이션은 이제 색개 치고 옅은 정도인데요 노란색을 더 노랗게 하고 혹은 노란색을 다 빼서 흑백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매스터를 올려서 점점 진한 노랑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쭉 빼서 흑백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컬러는 말 그대로 색상을 뜻하는데요 어,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적으로 파랗게 바꾸시는지 붉게 바꾸시는지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세 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 색을 보정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을 활용하고 싶으시면, 컬러 보드, 밑에 화살표 눌러 주시고요. 컬러 휠즈, 그 다음에 컬러 컵스, 그 다음에 휴앤세츄레이션 커브 등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이와 관련된 수업은 내용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급 혹은 고급 과정에서 충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는 이제 여러가지 분야 중에 제일 마지막에 보정을 하는데요 어, 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음악과 같이 컷 편집을 해 주셔야지 음악의 템포에 맞게 다음 것으로 연결이 되죠 어, 저는 지금 음악을 나중에 넣는 편집법을 택하고 있고요 어, 음악은 제가 뭐, 아트리스트라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은 아이콘이 조금 다르게 생겼고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같 뜨지만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형이 뜹니다 이것을 우리가 파도처럼 생겼다고 해서 파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오디오 웨이브 폼이라고 합니다 자, 음악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아래쪽에 커넥티드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그 오른쪽에 있는 음악은 잘라 주시면 되겠죠 B를 눌러 가지고 잘라 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워 주시면 됩니다 자,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정지해 주시고 자 지금 음악이 어느 정도 크기로 들어왔는지 우리가 귀로 확인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 내가 컴퓨터에 음악을 크게 틀어 넣었을 수도 작게 틀어 넣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색보정과 마찬가지로 음악을 객관적인 높이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타임라인 쪽에서 보시면 타임코드가 보이시죠? 이 타임코드 오른쪽에 이 막대기가 보이는데요. 이 막대가 바로 이제 오디오의 높낮이를 그래프로 표시하는 겁니다. 보통 영어로는 오디오 미터라고 하죠.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을 하니까 지금 오른쪽에 이와 같은 화면이 뜨고요. 보통 우리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쪽으로 많고, 그리고 플러스 6까지 나오네요. 자, 그리고 제일 위쪽은 무한대인데요. 이 무한대를 음악이 치면 소리가 깨집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어, 작업자에다하 나는데 저는 보통 이제 제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 정도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면 좋은 음 높이고요.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드럼이나 이런 악기가 사용되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2 영역에서도 소리가 크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프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보다 실제로 음악을 틀었을 때 음악이 큰지 작은지도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음악의 소리를 한번 강제로 늘려 볼게요 자 늘리기 위해서 이 오디오미터가 좀 작죠 그래서 이 오디오미터를 조금 높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높게 보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음, 타임라인 오른쪽에 있죠 appearance of clip 이라고 있는데요 요것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네모가 여섯 개, 여섯 개 정도 보이네요 거기서 저는 이제 왼쪽에서 두번째 걸 누르면 이와 같이 오디오 클립에 있는 부분이 조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작업해 볼게요. 우리가 마우스 커서를 타임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면 보통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을 쭉 오디오 클립으로 올려주시면 아래 위로 화살표로 바뀌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뜨죠. 지금은 원래 원 음대로 0.0dB 정도의 소리 조절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자이 상태로 바뀌었을 경우에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위로 땡기면 이렇게 데시벨의 수치가 올라가면서 소리가 높아집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무한대의 경고창이 계속 음, 빨갛게 바뀌면서 11번 지금 오버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소리를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해서 뭐 현장에 있는 작업자들은 피크를 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음악을 다시 줄여줘야겠죠. 이렇게 낮춰주시면 되고요 혹시 나는 지금 이렇게 타임라인에서 조절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서 인스펙터에서도 조절해 주셔도 돼요. 자, 인스펙터에서 조절해도 지금 오디오 클립의 높낮이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잘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 초반에 베네스 레스토랑에 와봤습니다 라는 내레이션을 넣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윈도우에서 그 다음에 레코드 보이스 오버라는 것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눌러주시면 지금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오디오 미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혹시 내 목소리가 좀작단느껴지시면 인풋 게인을 좀 올려주시거나 내려주시면 됩니다. 조심할 점은 이제 이 게인을 높이면 내 목소리도 커지지만 어, 주변의 소음도 같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레이션이 많을 경우에는 이 각각의 파일 이름이 중요하죠. 그래서 DMS라고 해주시면 나중에 파일 관리하는데 좋습니다. 저는 지금 외부에 있는 마이크, 보야 마이크를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인풋에 보야 마이크를 선택해 줬고요. 혹시 나는 내 안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싶다. 그럼 빌트인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녹음은 다음과 같이 할수 있어요. 녹화 버튼을, 녹음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3초 뒤에 녹음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김해에 있는 드네스 레스토랑에 와 봤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 오디오 음악 밑에 제 내레이션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음악도 원래 수준으로 맞춰주고요 자 듣겠습니다 오늘은 김에 있는 플마스터스에나습니다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음악 소리도 크고 그 다음에 내 목소리는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초보자들은 여기 이 구간에 있는 음을 다 지웁니다. 음, 하지만 음을 완전히 지울 경우에는 뭔가 단절되는 느낌이 있어요. 한번 들려 드릴게요. 음악을 이 구간을 정확히 잘라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에 있는 도너스 레스토랑에 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 구간만 음, 소리가 조금 작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오디오 음, 부분 있죠? 자,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바뀌었을 때이제 목소리가 시작되는 부분 있죠? 이 앞부분에 점을 두 개를 찍어 줍니다. 점을 찍어 주실 때는 키보드에서 옵션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나와요 이때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시고 또 한번 왼쪽에 좀 클릭해 주시고요자 그리고 오른쪽에 제 목소리가 끝나는 부분에 한번 더 클릭해 주시고 또 한번 더 클릭해 주시고 자 그러면 총 4개의 점이 찍혀요 이렇게 총 4개의 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점의 간격이 너무 짧을 경우에는 커맨드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좀 늘려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중간에 있는 선을 잡고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내려주는 구간은 이제 계속 플레이해 보면서 내 목소리와 어느 정도 잘 맞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저는 마이너스 20차 정도로 내려줬고요. 좀 앞부분에서 플레이도 해볼게요. 오늘은 김해에 있는 도네스 레스토랑에 와봤습니다. 자 지금 목소리보다 음악 소리 너무 작기 때문에 다시해서 한16 정도, 15 정도 해볼게요. 다시 오늘은 김에 있는 더너스 레스토랑에 와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내 목소리 에 나오는 부분에서 부드럽게 음악이 줄어들고요. 끝나는 부분에서 다시 부드럽게 음악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기능을 우리가 이제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음악이 더 길고 그 다음에 영상은 짧기 때문에 끝부분을 한번 들어볼게요. 갑자기 단절되는 느낌이 나올 겁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탁 끊기죠? 다시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영상도 점점 어두워지면 좋지만 소리도 점점 작아지면 좋겠죠? 아까 우리가 했던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옵션을 누르고 점을 누르고 누르고 하셔도 되지만 항상 음악 끝나는 부분에는 이렇게 크로스 디졸프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음악 오른쪽에 보시면 마우스 커서를 살짝 갖다 대면 이렇게 되면 이제 클립의 길이 조절이구요 살짝 더올려 보면 그냥 과로가 없는 상태에서 좌우로 화살표의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는 여기 미세하게 작은 점이 있어요 이거는 페이드 오디오 아웃이라는 점인데요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바뀌었을 경우 잡고 왼쪽으로 당겨 주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점점 내려가는 그래프가 생기면서 음악이 점점 줄어들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그쵸 점점 줄어들죠 네, 지금까지 이제 오디오 조절도 한번 해봤습니다 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예전에는 익스포트라는말 많이 썼고요. 어떤 곳에서는 뭐 미디어라는 말도 많이 썼죠. 하지만 최근에는 그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 용어의 이름은 쉬어입니다. 파일 눌러주시고 쉬어 눌러서 이와 같은 메뉴를 선택하셔도 되는데요.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있는 위로 화살표입니다. 이 화살표는 정확한 이름은 쉬어 더 프로젝트 이벤트 클립이에요. 한번 딱 눌러 주시면 이와 같은 네가지 메뉴가 뜨는데요 자, 이 메뉴에서 우리는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애플 디바이스 1080p 입니다 그 위쪽에 있는 메뉴는 인포 자, 이렇게 미리 볼수 있고요 그럼 그다음 세팅 그 다음에 롤스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세팅 부분만 많이 바꿔줘요 여기서 포맷을 우리가 이제 웹 호스팅 저는 이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것이기 때문에 웹포스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코덱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베러 퀄리티가 조금 더 세밀하게 계산하고 영상을 뽑는다고 해요 그래서 베러 퀄리티 해주시고요 그럼 레졸루션은 저는 이 영상은 이제 4K로 찍었지만 어, 지금 영상을 제가 편집하기 위해서 그냥 플레이 어, h d 로 이제 편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1920x1080 해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 온리도 해주셔야 돼요. 혹시 퀵타임이나 뭐 다른 것을 선택해 주시면 영상이 이제 출력이 되자마자 퀵타임으로 영상이 플레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내가 뽑은 영상이 어떤 음, 컴퓨터 운영체제 혹은 핸드폰에서 어, 플레이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컴퓨터 모양의 이제 아이콘 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에 커서를 살짝 올려 보시면 이와 같이 뭐 아이폰에서 된다. 그리고 맥에서는 되고 아이폰하고 PC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내가 만든 것을 이제 PC에서도 이제 출력하고 싶으시면 웹호스팅이 아니고요, 이제 컴퓨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컴퓨터로 바꿔주시면 네, 이렇게 해보시면 맥, 그다음 PC에서도 이제 플레이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웹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요. 이제 확장자. 는 mp4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예상 시간도 보이네요 이 상태에서 next 를 눌러 주시고요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저장 위치를 선택해 주시고 이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음, save 를 눌러 주시면 이제 영상이 네, 출력이 되는데요 출력이 될 때는 왼쪽 위에 이와 같이 이 표시는 어, 이렇게 쉐어 할 때도 나오지만 영상 을 가지고, 오 거나 효과 를적 용했었을 때컴퓨 터가 계 산하 는것을볼 수가 있 죠？한번 클릭 해보 시면 지금 저는 쉐어링 이37 지금 막 이렇게 시 간이, 가는것을 확인 할 수가 있 고요. 다되면 오른쪽 에 알림 창이 한번 더뜨 면서 영상 편집 마무 리가 됩니다. 네 지금 까지 육광을 통해서 여러분 들 한테 파이널 컷 프로 기본 기에 대해서 알려 드렸 구요. 어, 나중 에, 제가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이제 중국 과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알려드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뭐 크로마키 라든지 컬러커렉션 같은 것들도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영상제작소 품미이드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